한 30여 년 전에 제가 저 태백산 도서람에 한 4, 5년간 토굴살이를 하고 나오지 않고 산 적이 있습니다만, 한 70일간을 사람을 안 만나니까 말이죠. 한 70일간을 사람을 천년 사람을 한 번도 대하지를 아니하니까, 저 건너산에 성묘 온 사람이 흰 두루막을 입고 까랑잎 색으로 말이지, 까랑잎 색으로. 떡부터 히떡부터 가저 건너산에 건너가는데 딱그 아 사람 보니 되게 반갑대 하 그러니까 이제 반가워 아저 사람하고 얘기 좀 71을 갔다가 자동무관을 하고 혼자 살다 보니까 그참 외로움이라는 게 뭐라는 것을 그 실감하게 되겠더라고요. 괜히 약해로운 사람 붙잡고 신랑 어? 화두 잘하라고 참선 잘해야 된다고 말. 약해로운 사람이 뭘안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붙잡고 앉아가지고 이음불 해라 참선해라 오만 소리 다 죽게라지고 가고 나서 생각하니까 내 아들 싱겁기는 보통 싱거운 사람이 아니다 싶은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외로운 사람들이 이 가운데서 지금 토굴살이 하다가 온스님네들도 많이 계실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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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제일 첫째, 이제 본론에 들어가가지고, 선과 유리라고 어, 말씀할 때, 에 <웃음> 선과 유리 관계에 대해서 말씀할 때, 에 우리는 초성 예불 때 항상, 개향, 증향해양 해탈향, 해탈지겨냥, 광명원대 주변 벗계라고 하는 그 오분양 예를 항상 접속고 있습니다. 그 오문향 얘가 개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능단지악하고 능수재선거여 능이 모든 악을 끊고 모든 선을 닦는 것이 개다. 단악수선하는 것이 바로 개다. 정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신심대성하야 정보태전거라 마음이 참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직심이 시불이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깊이 믿어가지고, 결정코 그 자리에 꽉 그만 붙배기로 자리를 잡고, 다시 이백기는할거 없다. 열번 주고 백번 주고도 이 화도 하나 타파하는 일백기는 없다. 하는 마음이 딱 결정이 돼서, 결정코 퇴전함이 없는 것이 이것이 정향이다. 태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상어 신심의 에이, <웃음> 상어 신심의 에, 에이, 항상 이 몸과 마음 가운데 내외관 자리라, 그렇지? 상어 신심의 내외관 자리라. 항상 이 몸과 마음 가운데. 안 바깥을 옳게 바로 관찰한다 이몸 띵이라고 하는 것은 관심무상 이몸 띵이라는 건제는 무상한 것이다 거품 띵이 한 가지 비지 띵이 하나 가지 여러, 여러 여겨진 여몽 한포령이다이거 띵이 아무것도 아닌 거다 이몸 띵이 한숨 내쉬고 들으시지 못하면 죽음이니까 참으로 무상한 것이다 이 무상한 줄을 바로 알아야만 무상구리심을 바랄 수 있는 것이다 무상보리심을 바란 사람이야말로 무상보리심이야말로 무상가득이라 어떠한 상으로서는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무상으로 유중이라 무상심을 재관생멸무상심이 직시무상보리심이라 생멸무상한 줄 아는 마음이 직시무상보리심이라 바로 이것이 무상보리심이다 했으니 제일 첫째 생멸무상심이라고 하는 무상은 덧덧하며 덧없다, 덧덧할 상자고 두 번째 무상보리심하는 무상은 우이상자가 되어야 되고 그 이상은 없다 이말이 최고, 최상, 최대, 최존, 최상, 최제일이요 마바냐바람의 최종, 최상, 최제일이아 하듯이 에? 에, 단경에 있는 말씀이죠. 마반야바람이요최전 최상 최지 가장 위대하고 가장 최상급이고 제일 가는 법이다 더 월드 그레이트 베스트 넘버 원 하는 소리를 저 서양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제일이고 네? 가장 이것은 막 최상급이다 베스트 넘버 원이라서소를 그렇게 많이 쓰는데 이와 같이 신심에 내외를 갖다가 바로 관찰하는 게 지혜다 이랬고. 그 다음에, <웃음> 해탈양이라는 것은 능단 일체 무명결박이라 일체 무명결박을 탁 끊어버릴 수 있는 것. 일체 망상을 갖다가 분단해버릴수 있는 것. 화두를 완전히 타파해가지고, 모든 미세유지가 다 끊어져 버리는 것. 일년 중에 6 0찰라가 있고, 일찰라 중에 900생멸이 있다고 그랬으니, 우리 망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 생각 가운데 60번을 찰나하는데 60찰나가 있다 이 말이야 찰나라고 하는 것은 108분지 1초라고 해요 1초를 108로 나눈 것이 1찰나라고 한다고 해요 뭐 사실 그런지 어떤지 뭐 정확하지 뭐이 1찰나 가운데 100분지 1초 가운데 말이죠 900 생멸이라 900번을 생멸한다, 이 말이야. 낫다 죽었다, 낫다 죽었다, 낫다 죽었다, 이란다, 이 말이야. 우리 망상심이 그와치 무서운 것이다, 그말 일념 중에 60 찰나가 있고, 1 찰나 중에 900 생멸이 있으니, 이900 생멸을 갖다가 막 끊어버린, 어떠한 여석 앞처로 말이지, 돌로 가지고 풀 눌러놓은 거면, 그로 임신 눌러놓으면 뭐풀 없는 것 같지. 나중에 돌 들고 나면 부러지가 그냥 있기 때문에 더 무성하게 일어난다, 이 말이야. 이런 거 가지고는 소용없는 기고, 근본 무명이 탁 끊어져 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참 그냥 말로, 1년 중에 60찰나요, 1찰나 중에 900생멸이라니, 그것이 탁 끊어지는 게 능단일체 무명결박이라. 무명결박, 그 무명초가 딱 끊어져 버린 이것이 회탈량이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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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가 증청하고 선정의 물이 그 가운데 딱 맑게 가라앉힐 수가 있고, 정수가 증청하여서 해월이 방향이라 지혜의 다리의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람이 일년 중에 900생멸, 일찰나 중에 900생멸. 그러니까 일년이 60찰나요. 60찰나가 900생멸이 있으니까 69, 54. 5, (540인가) 어~ (900이) 아유, 5, 아니 (5400이) 이죠 아니 5 4 0 0만5 4천0년이 4천 일어났다까지 일어났다 그렇죠 1천나간에 5 4 0 0년이 일어났다까지 한다 (1년) 중에 이렇게 흔들리니 그냥 속에는 구정물만 꽉찰 수밖에 존 생각 구진 생각 존 생각, 생각 구진 생각 존 생각 구진 생각 허만생각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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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저러라고 뭐다 경청을 하고 있더랍니다. 얼마에 신께 그 사람들은 다 가버리고 이 수자들이 또뭐뭐 뭐 무슨 소리를 하는지 껄껄거리고 우고 이러는데 그 천동 천녀 말 천인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좋은 향기도 다 없어져 버리고 그다음에는 막 킁킁 하고 꼬름탑탑한 냄새가 막 그냥 아주 악취가 풍기되기만은 악귀신들이 아, 나타나는데 또 돼지, 대가리 없는 돼지귀신 같은 게막 오면서 이 신임 내 발자취를 싹싹 시으면서 침을 탁탁탁탁탁 뱉으면서 쫓아다니더라는 게요. 이상하다. 그난니난 귀신이네들을 그또 불러가지고 너가 아까 무슨 얘기들을 했노? 어제 그, 그 시간에 무슨 얘기했노? 처음에는 우리가 부처님 경전에 대한 얘기를 해갖고 그천백천만금난 여우지. 인생문 받기 어려운데 우리가 인생남들이 인생됐고 말이지 불법남부인데 우리 불법만 내참중대가지고 정법만 내 우리 공부하지.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 이 좋은 얘기를 자꾸 날 수임내는 이렇게 공부를 했단다.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고. 하이 좋은 얘기만 자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낭중에는또말했지 무슨 변덕이 나가지고 이뜨거랄할거뭐 만날 뭐 술에 속탄거 같고 물에 물탄거 만날 해봐야 이게 죽다 먹은 자리고 이거만 때려치버리고 우리도 장가나 갈까 장가 가지고 가 신랑 가시나 나얻어 가지고 신랑 된장이나 뽀글뽀글 찢어가지고 신랑 묵고 막가지거막 뭐 그래서 살다 죽지 뭐 우짜고 막 시시 껍지간 소리를 아무개는 그 속하니까 가지고 뭐 우짜고 우짜고 산다네 아무개 그거는 뭐 우짠다네 막오만 시시 껍지간 소리 자꾸 했다는. 그래서 영간제한 생각해서 막도 암실에 무인계나라 어두운 방에 보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신목이 여전 호물이라 신의 눈은 말이지 전기불 같아가지고 번개불 같아서 탁뜬만한 것도 세뇌버리지 않나니라 진이건성코이라가 치극정성 다해서 호유를 하다가 발연 노마소각제 기준니라발견이 그만 노하고 꾸짖으면서 발자취를 실게 되느니라 하신 그계성을 얻었다고 합니다. 어쨌든간에 우리가 음, 개향전향 해향 이것은 마치 삼층 누각과가 돼가지고 뭐 부처님께서 그 비유를 그런 비유경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참 지혜가 광대하고 해탈지견이 아주 자유자재한 것을 보고 좋아가지고 마치 높 촌 누가게 가지고 보니까 아주 전망이 좋단 말이야. 이집 누가 지었노? 대목이 지었다. 아이 나도 이런 집 지어 달라 가야지. 그래서 대목한테 가지고 여보시오. 날3층 집이나 5층 집이라 그 집좀 지어 주시오. 아그랬지요 그래서 계약을 해 가지고 집을 짓는데 아이 사람 자꾸 땅만 파고 있단 말이오. 그 여보시오. 아니 내3층집 지어달라고 하니 삼층집 안 지어가지고 왜 자꾸 이거 뭐 1층만 짓는다고 이이 이, 이, 이 뚝딱거리고 이게 앉았노니까 아니 3층을짓려면 1층 2층을 지어야 되데 아니 1층 2층 그건 나한테는 필요 없단 말이야 아니, 오직 3층만 지어달라고 3층만3층이 좋아서 내가 삼층만 쓸라 하지 뭐 1층 2층 나한테는 그 그거 쓸 필요가 없다고 이 가는 사람은 계향과 정향을 무시하고 해향만을 탐하려고 하는 사람과 같은 것이다 해양이 기본이 없이 어떻게 예? 말하자면 정향이 생기고 정향이 없이 어찌 해양이 생기래야. 인계 생정하고 인정받아. 응? 그래서 개항할 적기는이몸뚱이 번의 망상을 꺾기 위꽉 묶어놓는다. 이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하지 마라. 딱 묶어놓는 게개향이에요 그래 꼭 묶어놓으면 구정물이 저가라앉는단 말이에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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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운마가쪄는고 밑에 안금한지가 싹 드러내 버린다. 이게 해탈향이란 말이야. 찌끄리기를 드러내 놓은 물. 그 물은 흔들려도 맑은 물, 안 흔들려도 맑은 물, 식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다 이런말이게 해탈 지견향이다. 요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선시 불심이요, 교시 불로라 소리는 우리가 많이 드러내려오던 소인데 율시 불행이라, 율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행이다, 라고 하는 말은, 뭐, 우리가 많이 써오지는 않는, 그 다음으로 쓰는 문자입니다. 선교가 무일이면, 뭐 성안제와 선하는 사람이고, 교하는 사람이고 간에, 율이 없을 것 같으면, 그럼 중이 어디 있느냐? 지키겠느냐, 말겠느냐? 지키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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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어떻게 해서 어 생겼느냐 뭐 대강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마뭐 천성 또 이런 얘기 안하면 또할 얘기도 없고 하니까 천성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웃음> 부처님께서 한번 500대중을 거느리고 비라냐촌이라고 하는 마을을 가셨는데 비라냐장자촌이라고 해서 비라냐장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그 촌장이 돼가지고 있는 거부장자인데 그 마을에를 또 갔더니 부처님은 그만 누가 보든지 한번 착 얼굴만 쳐다보면 반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까 부처님 얼굴이 참30 이상 8 0종를 가져 가지고 마치 그만 동쪽에서 도다오는만월과 같이 훅 드러나신다 이 말이지 기신이 접종 이후에 증청수라 그 안정된 물이 큰호수의 맑은 물과 같이 보인다. 이 말이야. 마 견의에 대해 환심이라, 보고서 그냥 그대로 환심을 낸다. 이 말이야. 그 옛날부터 포교라, 누구한테 포교 전도한다고 할지게, 말로 죽게려가지고 하는 것은 설교 포교라고 그러지만, 말을 하지 아니하고 얼굴만 보고서도 그냥 가마가 되는 것을 가마 포교라. 그럽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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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으로는 밥을 빌어가지고 이 색신을 전향하고 <웃음> 모든 신도들에게 밥을 얻어먹고 법을 베푸는 것이 비구다 네가 이미 나에게 귀의를 해가지고 아, 나를 신봉한다면 너희 밥을 베풀겠느냐 숙달 아, 동안 스님네에게 고향을 올리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렇게 이제 신임내한테 석달 고향 올리고 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날 저녁에 마섭이 됐습니다 천마한테 그만 홀려버렸어요. 홀려버려가지고, 신임내한테 고향 올릴까, 큰발 잊어버려서 완전히 약속한 걸 그냥 왕창 잊어먹어버렸습니다. 석달 동안을 왕창 잊어먹어. 천마의 마섭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잊어버려가지고, 우리 뭐 고향 올릴 생각을 안 하니, 무주대회지 해볼 재도 있나? 고향 올린다고 약속해놓고 고향을 올리시주고 밥을 안 주면 뭐너뭐뭐 뭐, 무슨 뭐 누구 믿고 신랑 뭐뭐 뭐, 뭐 장가 못 간다는 식으로 아이그 사람 믿고 뭐 어디 다른 데 구하 볼 텐데 구, 구하지도 못하고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안것동안에다그숲 속에서 그냥 사는데 천성 얻어 먹을 길이라는게그 집에 안 가면은 그 비라냐 장자 집에 안 가면은 어디 뭐 어디 얻어 먹으러 갈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비구들이 빈바리떼만 들고, 비, 비 돌다 보니까네. 바로 옆에 있는 숲 속에, 500마리의 말을 끌고 다기는 말을, 말장사하는 그, 말장사꾼들이, 500마리의 말을 끌고, 그숲 속에서 역시, 우기, 비를 피해가지고, 거기 그숲 속에 살고 있더라. 그 천성 사람 사는 데 가서 바리때 내미는 수밖에 없단 말이야. 거기 가서 바리때를 또, 우리는 걸사들입니다. 이런 내밀으니까. 주고 싶은 게 뭐, 천성, 말구리 뱉기는 줄게 없단 말이야. 마음액이라. 그래, 마음액을 갖다가, 어? 한두 배기씩 준다. 부처님한테는 부처님 몫으로 두 말을 주고, 대량 비구에게는 한말 가옷을 주고, 중량 비구에게는 한말을 주고, 소량 비구에게는 일곱 대 반을 줬다. 그랬는데, 그 말이라는 게 뭐, 대둔지 소둔지, 뭐, 요새 말인지 옛날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처님 키가 장육급신이니까, 열 여섯 자니까, 부처님 키가. 요새 짜로 치더라도 열 여섯 자라고 할것 같으면, 요새 말로 두말 잡수해야 될게요. 키가, 어? 키가 장육급신이, 대들보만치이 지둥 만치 키가 적어도 큰데 말이지. 이만치 큰, 큰, 덩치 큰 양반이 그 스테미나를 채우려고 할것 같으면 말이요, 어? 두 말은 잡수해야 안되겠소 바보 하루에 한대 자시는데. 이래서 그 보리잎 마멜을 얻어다가, 그걸 갈아가지고 말이지, 이래, 밀초식이라, 이렇게, 이렇게 보리떡 같이 이렇게 있어요. 어? 짜파티, 이래. 지금도 인도 가면 그 보리개떡 팝니다. 보리, 또 옛날 우리 초원에 보리개떡, 이야 젊은 신네 보리개떡이 뭔지 먹어보지도 못하실게요. 야, 나이 좀지긋한니시옛날다 보리개떡 다잡숴 봤어요. 꼭 보리개떡 같은 거 만들어 팔아요, 인도 가면은. 근데 그 보리개떡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밀초식이라 그래요. 부처님한테 올렸다는 거예요 석달 동안을 마액을 잡섰대요 그석달 동안 마액을 잡선 이유가 무엇이냐 어째서 석달 동안을 부처님 같은 양반이 마액을 잡섰느냐 오백 비구와 더불어 마액을 먹었느냐 그 이유를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과거 그 무량겁전에 유이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출세하셨었다 그 유이불 세상 때에 산왕바라문이라고 해요. 산왕 대신이라는 산왕입니다. 산왕바라문이라고 하는 바라문이 500자재를 제자를 거느리고, 그, 그, 그, 한 동네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때에 예, 국왕이 유의불를유입부 부처님을 신봉해서 부처님 그 많은 제자들을 청해다가 고향을 올려서 그신임네들이 고향을 다 받아, 받, 받고, 바로 때에다가 병들은 기구들을 위해서 병들어서 말하자면 고향청장의 모든 비구들을 위해서 음식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탁 가는데 요새 비닐로 봉다도 없으시니 뚜껑을 덮지도 못하실게요. 그 냄새가 맛있는 냄새가 구한 냄새가 숯을 퍼지니까 그산황바라은이 그만 질투심이 났다 이 말이야 외도니까 말이야. 진국치스 지금 마음에이나 처먹을 놈들이 말이야. 저 왕궁 고향을 받는다고. 제 자식들은 마음에이나 먹어야 마땅할 mm. 놈들이. 저저저저저저저 왕궁의 고향을 받다니. 우리는 이제 배가 다초졸초울 고파 죽겠는데 또묻고저저저저 바다가 가네. 이하고 요걸 했다는 거라. 그 악은 일구가 한말한 마디 한 것이 쌓이고 쌓였다가, 금생에 와가지고 신랑 500비와 더불어 말이지, 석달 동안 마음액을 먹고 어? 지내게 했더라. 그 인과에 대한 말씀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석달 동안 마맥 음 잡수신 일이 있습니다. 그 가끔 모든 경전 가운데, 석이 숙책을 여하 마맥으로 정동무의 아리라 옛날 빚갚기를 갖다가, 채를 갚기를 갖다가 내가 석달 동안 마음에 먹은 것으로더 불어 다름이 없을 것이다. 꼭 갚아야 된다. 이게 빚진건채 없어도 갚아야 된다. 이게 안 갚으면 못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 일이 있는데 <웃음> 그때 이제 아온 대중들이 저여러분 그냥 구, 뭐 굶다시피 그놈뭐뭐 뭐 밀개떡 그 짜파티만 먹고 살라니 죽을 지경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때 못걸린존재가 목련 존자는 덩치, 덩치가 크고 신통제일이라고 안 합니까? 신통제일이라고 소리를 들을 정도로 덩치도 크고 기운도 천하, 장사에다가 36가에다가 18개에다가 뭐 요새 말로 하자면 뭐 당수, 유도, 뭐 태권도 뭐 아예 뭐 못하는 게 없어. 기술이 말이지. 네? 그 목걸련 존자한테 육군비국 가운데 난타가 이걸 배웠거든 이걸 이, 이걸 주먹치기 하는 걸 배워가지고서라네 어디 가서 뭐 여기 좀 터져가지고 그래 돌아왔거든 그 그래. 다른 비구들이 오늘 니네 어디갔다 왔노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법문하러 갔다 왔지 무신 법문했노 이신설법이라 몸뚱이로서 설법을 했는데 순용방술이라 순전히 방맹이 술법을 썼다는 거라고. 이신 설법에 순용방술이라 몸뚱이로 설법을 하는데 순년이 방맹이 술법을 썼다 그 육군 비구 가운데 그 남타 비구가 그 아주 태권도 깨나 좀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외도들하고 싸움질을 하기 시작하면 그냥 막 박치기도 잘하고 어쨌든지 패기도 잘하고 그 그래 가지고 부처님한테 또 말썽을 부리고 막 말썽을 끼치고 그랬는데 목걸전존자가 신통이 아주 자유자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심리가 할 것을 말이지. 목걸이 운자는 백리를 나요. 걸음을 걷 때만. 신통이 아주 막 자유자재해 가지고 저 설산 안옥달지라고 하는 그 설산 히말라야 산 밑에 안옥달지라는 못이 있는데 그 못가에 가면은 자연 갱미, 무주 갱미라고 주인이 없는 갱미라고 하는 쌀이 막 온들판에 났다는 거라. 근데 그 무주 갱미 의그 쌀을 말이지. 수 훑어다가 좀 예? 배고픈 사람보다 이보다 이제 다 병난 사람도 쌀 먹어 가지고 실랑그 밥을 먹으면 쌀밥 좀 먹으면 말이지 병들 다낫는다 이게요. 여름 날 그놈 말이여 예? 짜파티 그 말이여 밀개떡만 먹고 하면 다 설사병이 나고 그냥 뭐이징병이 나고 그냥 뭐아파아파 전신 이 말세 아파 죽는다는 게아파 죽네요. 뭐 죽누르시고 개코고 못하겠다는 거다 전부 말. 예? 영양실조가 돼 가지고. 그러니까 그 무주백미전 갔다가. 먹으시면 어떻고 싶어서 부처님한테 가서 절로 하고, 제가 신통이 시니까 가서 그 무주경미를 좀쫙 훑어올 모양이니까 갔다가 좀 우리 해먹으면 좀 어떻겠습니까? 이러니까네. 지지, 못 걸려. 그치고 그쳐라, 못 걸려나. 너와 같은 대장부, 신통이 있는 사람은 신통으로 날아가서 그 가주지만 신통 없는 사람은 어쩌란 말이냐. 신통 없는 사람 내좀 데리고 가죠뭐말말그 내가 사짜락붙잡고 실랑 내가 막 요새 말로 축지법인가 뭐 신가 막 신통 신족통으로만 날라가서 가져면 되지요. 네가 있을 때 그렇다고 하지만 미래의 말세 뭐 모든 마다 복이 얇은 중생들이 났을 지기는또 어떡하란 말이냐. 그러니까 할 말이 없거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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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정법 불구주라고 하는 바람에 정법으로 하여금 구주하지 오래 머물지 못하게 한다 하는 바람에 뭐 목걸 전전자가 아무 소리 못하고 물러났거든. 목걸 전전자가 제일 친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리불 전자란 말이야. 사리불한테 와가지고 에이 진작 맞으냐 오늘 부처님한테 하나 뭐건이하러 갔다가 냉장 구사리만 실컷 맞고 내가 혼나고 왔네 가거든. 부처님 뭐라고 하셨는데 아 그거 좀 그거 좀 불태다 목당이 그 노장이 그뭐뭐다구로하더라고 뭐, 말이여 예? 뭐라 카면 뭐라 뭐라 카뭐다구로하던옵 뭐, 그런 짓 하다가는 영 정법 불구주라 카더라 아 그래 영 정법 불구주라 소리를 탁사리올린자는 듣고 지혜 제일 사례 올린 자니까 사리 올린 자는 가득 머리가 좋거든 탁그 소리를 듣자마자 영 정법 불구주가 있을진데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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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영, 정법, 구주하는 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정법으로 하여금, 을해 하게 하는 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과거, 칠불을 다 들먹으려 습니다 과거, 비부하십불은 말이야, 이 세상에 출세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했는데, 정법이 몇 해를 갖고, 제이시기불은 어떻게 몇 년을 갖고, 제3뚱, 구류손불은 몇 년을 갖고, 제4, 에? 군하모니불은 몇 년을 갖고, 제5, 에? 지금 뭐, 그, 그 구류선불 구나무니불, 가서불은몇 년을 갖고 이랬는데 개법이 있는 불법은 오래갖고 개법이 없는 불법은 아주 만 짧았다 불법이 오래가지 못했다 그랬거든 그 개법이라는 게 뭔데요? 그 개법 그런 게 있다 아, 개법다 바라태목자라고 하는 것이 있다 바라태목자 바라제목자라고 하는 것이 있다 아유, 그렇게 좋은 말하지 못자가 있다면, 좋것서 말씀하시지요. 우리 시략학으로 말씀하시지요. 그러니까, 네. 지지, 사립을 그치고 그쳐라, 사립을. <웃음> 새 옷을 뜰어가지고 일부러 옷 집을 필요가 뭐 있느냐. 새 옷이 오래되다 올것 같으면 분역이날 것이다. 그때 지울 것입니다. 응, 부덕봉고의, 고의를 갖다짓지 않는다, 이 말이네.